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까치 헤어스타일 이 반묶음 제가 요즘 이 헤어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것만 하고 다니거든요 이거 진짜 5분도 안 걸리고 진짜 진짜 쉬운데 생각보다 얼굴형 보완도 굉장히 잘 되고 좀 이렇게 가로로 기신 분들한테 되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도 진짜 쉬워요 고무줄 하나랑 집게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반묶음 하고 싶으셨거나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셨던 분들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게이 머리가 부스스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쫙 펴진 상태 그리고 머릿결이 되게 찰랑찰랑해 보이는 게 진짜 이 반묶음의 포인트거든요 저는 머리가 좀 약간 부스스하고 산발인 편인데 약간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반묶음을 해도 그 약간 깔끔하고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샴푸를 하실 때 그냥 샴푸만 하지 마시고 꼭, 꼭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머릿결이 조금이라도 좋게 차분하게 찰랑찰랑 거리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트리트먼트 요 모레모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진짜 극순상모 전문으로 나와가지고 저 같은 약간 개털이신 분들도 엄청 듬뿍 올려놓고 씻어주면은 되게 차분해지고 엄청 매끈매끈해지고 생각보다 이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효과가 진짜 크고 엄청 즉각적이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이 진짜 그 고터 꽃시장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완전 생화향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트리트먼트 하고 나면 하루종일 머리에서 약간 꽃향기 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얘가 본품 용량도 이렇게 큰데 이렇게 추가 용량 증정하는 기획세트가 올리브영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은 이 기획세트로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해볼 건데 이 트리트먼트를 진짜 듬뿍 발라가지고 완전 촉촉하고 조금 떡진 느낌으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조금 더 매트하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Y2K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도데기로 정말 진짜 그냥 쪽쪽 펴줍니다 오늘 밥묶음이 약간 요즘 유행하는 뒤에 이렇게 까치 꼬리처럼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곡을 할 건데 그런 머리는 웨이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쫙쫙 피는 게 훨씬 잘 어울리고 그 느낌도 되게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뻗친 데 없이 부스스한 느낌이 안 나게 쫙쫙쫙 펴주시고 저는 머리가 진짜 극순상모여가지고 온도를 막 200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? 근데 또 트리트먼트 이렇게 듬뿍 올려주고 머리 손상도 적고 훨씬 부담도 덜 해가지고 트리트먼트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쩍쩍 펴진 상태에서 이제 반묶음을 할 건데 우리가 반묶음할 때 많이 실패하는 게 여기부터 이 뒷머리까지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막 궁수처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은 진짜 누가 해도 얼굴 대박 커 보이고 진짜 못생겨 보이거든요? 그래가지고 이귀 쪽을 중심으로 여기 옆머리부터 여기 귀딱 시작되는 중간 지점 있죠? 여기까지 정도를 덜어가지고 이 뒷머리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이귀 옆으로 떨어지는 이 옆머리 두 개만 이렇게 살짝 얼굴 감싸듯이 딱 요런 느낌으로 반묶음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그냥 꼬무줄 있죠? 꼬무줄 하나로 이제 뒤로 보여드릴게요. 이 뒷머리를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줘요. 그냥 솔직히 그냥 대충 묶어줘도 되거든요?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동글 말아줘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똥머리 하듯이 이렇게 굴리다가 이 마지막 부분만 살짝 끝에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런 집게핀으로 이렇게 그냥 찝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지금 좀 오타쿠 같고 이상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여기에서 제이 옆머리를 그냥 귀에다가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같이 묶으려고 하면은 이 옆머리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빼놓고 이렇게 묶고 머리 모양 잘 다듬어서 이렇게 귀로 싹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옆머리 뽕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주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좀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까치 같은 부분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과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 너무 올백을 한 상태라서 이 얼굴형이 너무 커보이고 되게 빵빵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더듬이 앞머리를 이렇게 뽑아줘가지고 얼굴 여백을 이렇게 싹 가려줄 건데 이 더듬이 앞머리를 보통 이렇게 머리 제일 앞쪽에서 꺼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은 저처럼 이 앞머리 앞쪽이 안 길거나 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이 정수리 시작 딱좀점 말고 이 조금 앞쪽 있죠? 여기에서 약간 옆머리 같은 이 부분을 위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싹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기장감도 훨씬 길어져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고 이 위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막 뛰어다니거나 이래도 무게감 때문에 얘가 그 자리에 잘 고정이 돼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여기 한 이쯤에서 더듬이 두 개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조금 더 웨트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 있죠? 저는 이 샵에서 쓴다는 이 로레알 스프레이 쓰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손에 이렇게 조금 뿌려가지고 이 더듬이에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살짝 떡지게 해주시고 옆머리도 싹 고정을 해주시고 우리 이 예쁘게 펴놓은 이머리도 한번 이렇게 뿌려가지고 빗어주면은 훨씬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으로이렇게 반묶음 해요. 완성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쉽고 생각보다 얼굴형 보완이 진짜 진짜 잘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